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J와 P의 차이에 대해서 좀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S와 N 그리고 T와 F에 대해서는 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좋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둘중 하나를 강하게 만드는 게 좋다는 얘기였는데요. JP 지표는 좀 달라요. J와 P는 가능하다면 반반인 게더 낫습니다.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MBTI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MBTI 유형이라는 게 글자 4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 건지만 알면 그 유형의 성격이 어떤지 대충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복잡하지 않죠.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근데 m b t i 이론 자체에 진짜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거기서 좀더 들어가죠. 내향 직관이니 외향 감정이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MBTI를 좀 공부해본 분들은 다 알죠. 이게 마이어스의 유형역동이론이라는 건데 근데 INFP라고 하면 네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지 기능이라고 하니까 i, n, f, p를 말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가운데 두 글자죠? 있 이게 기능이에요.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는 기능이라고 하지 않고 태도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네 가지 기능이 아니라 두 가지 기능 아닌가요? 맞아요. 보이는 건 직관, 감정 두 가지죠. 근데 유형욕동 이론에서는 내향 감정, 외향 직관, 내향 감각, 외향 사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봐요. INFP한테는 이네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복잡해지죠? 여기서 이 이론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이미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네가지가 아니라 여덟 가지가 있다고 보는 이론도 있죠 존 비베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건 마이어스 이론을 확장시킨 겁니다 MBTI도 이렇게 이론 이야기하니까 꽤 어렵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마이어스의 유형역동 이론보다 MBTI의 의미라는 책을 쓴 박철형님의 이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칼융이 원래 했던 이야기와 좀더잘 맞는 걸로 보입니다 이분은 일단 내향감정, 외향감정 이런 구분을 하지 않아요 둘다 그냥 감정으로 보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아픈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이는 것두 개만 보면 됩니다. 이두개중 하나를 주기능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부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두 기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머지는 사실 보이지도 않죠.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두 글자라는 겁니다. INFP라면 N과 F라는 거죠. 마이어스의 유형욕동이론에 의하면 F F가 주기능, N이 부기능인데 박철용님 이론에서는 이게 반대가 됩니다. N이 주기능, F가 부기능이에요. INFP 같은 내향형에서 반대가 되죠. 외향형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ENFP라면 두 이론 모두 N이 주기능, F가 부기능이 되는 거죠. 저는 박철용님 이론에 찬성하는 쪽이지만 뭐 이론은 이론일 뿐이니까요.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마이어스 이론이 더 맞는 분도 있을 테고 둘다안 맞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헷갈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J와 P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게 바로 주기능과 부기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참고로 유형역동 이론에서는 JP 지표뿐 아니라 EI 지표까지 개입하는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jp 지표라는 게요 상당히 애매해요 어떤 분들은 이 지표가 융의 이론에는 없던 거였는데 마이어스가 새로 만든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j라는 게 판단이고 p라는 게 인식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마이어스가 이런 용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융이 만든 겁니다 융이 말한 판단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t나 f를 말하는 거예요 그두 가지를 묶어서 판단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T는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거고 F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N이나 S를 인식이라고 한 거고요 N은 대충 보더라도 크게 보는 거고 S는 보는 범위는 좁지만 정확하게 보는 거죠 인식이라는 게 보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인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방식 N의 방식이 있고 S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TF의 상위 개념이 판단 J고요. NS의 상위 개념이 인식, P라는 겁니다. 이걸 마이언스가 갖고 와서 JP 지표를 따로 만든 건데 여기서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MBTI 검사를 했더니 ESTJ가 나왔어요. 근데 J점수를 봤더니 70점이라는 겁니다. J점수가 70점이라면 P점수는 3 0점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판단 기능이 인식 기능보다 강한 거겠죠. 그런데 t와 s의 점수를 확인해 봤더니, 판단 기능인 t는 60점인데, 인식 기능인 s는 90점이에요 인식기능 점수가 훨씬 높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꽤 많아요 아마도 마이어스가 만든 JP 지표 관련 설문이 융의 원래 이론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작성된 게 아닐까 하는 게제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MBTI에서 말하는 JP와 융이 말하는 JP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제라면주 기능이 T나 F일 가능성이 크고 그. P라면 주기능이 N이나 S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JP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이런 공식은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주기능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작할 때그얘기죠 J와 P는 한쪽으로 치우친 것보다는 반반이 더 낫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예컨대 ENFP인데 극 N이에요. 주기능이 N이란 얘기죠. 이 사람의 부기능은 F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그런 얘기했죠. 본인이 극 n이라서 sy 관계가 문제가 된다면 t나 f를 키우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e n f p 라면 f를 키우는 게 낫겠죠. 어쨌든 두 번째 강한 기능이 f니까요. 근데 단서를 달았죠. 대충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유사시 N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부기능 F가 주기능 N을 따라잡을 만큼 세져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J와 P가 서로 비슷할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MBTI 4글자 네중 가운데 2글자가 기능이라고 했죠. 이때 먼저 오는 글자는 항상 N이나 S가 되고 다음에 오는 글자는 T나 F가 됩니다. 인식 기능을 먼저 표시하고 판단 기능을 다음에 표시하는 거죠. JP 점수가 비슷하다면 이두 글자의 힘이 비슷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두 글자 중 하나는 어쨌든 주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부기능이에요. 그래서 J와 B가 비슷하면 주기능과 부기능의 세기가 비슷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쉽게 말해서 예컨대 ENFP라면 ENFJ와 비슷해지는 게 좋다는 겁니다. ENFJ도 마찬가지고요. ENFP와 닮아가는 게 좋아요. 겉보기에 ENFP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ENFJ는 어른스러운 사람이죠. 근데 의외로 ENFP의 내면은 어른스러운 면이 있고 ENFJ의 내면은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내면에 있는 걸 밖으로 좀 꺼내놓는 게 좋습니다. ENFP도 충분히 어른스럽게 행동할 수 있고요. ENFJ도 아이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좀 있는 분이라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ENFP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ENFJ였다거나 얼핏 ENFJ처럼 보이는데 예전엔 찐 ENFP였다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기능과 부기능이 비슷하면 ENFP나 ENFJ나 별 차이가 없겠죠. 둘을 섞어놓은 듯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뭔가 균형 잡힌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확실히 덜해요 물론 극제이나 극피가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주로 직업적으로 그럴 때가 많고요. 그것도 주로 인생 전반기에나 그런거죠. 무언가의 두각을 나타내거나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던 것도 나이가 들면 문제가 되곤 해요. 20대 시절엔 누군가에게 반해서 대시하는 게 열정으로 볼수 있지만 50대가 그러면 초태로 욕먹는 건 둘째치고 잘못하면 신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사람이 하면 애늙은이 같다고 욕먹는 행동이 나이가 먹은 사람이 하면 기품이 있고 인격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기에는 설사 세상과 좀 부딪히더라도 자기 소신에 맞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경험을 할수 있다는 거죠. 융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아는 환경과 충돌하면서 발달한다. 그러니 그런 말 하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소도 한다고.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니체도 이런 말을 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다운 강렬한 표현이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요 용은 이런 자세가 주로 인생의 전반기에 어울린다고 봤는데 니체는 딱히 그런 구분을 하지 않죠 이 사람은 그냥 인생 전체를 그런 정신으로 산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그래서 요절한 걸지도 모르죠. 융과 니체가 이런 게좀 다릅니다. 기회가 되면 융이 체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제와 피가 비슷해지는 게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세상과도 덜 부딪히고 다른 사람들도 좀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극제의 중에는 너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고 극피 중에는 너무 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극제의는 놀 때도 일하는 것처럼 놀고요. 극피는 일할 때도 노는 것처럼 일하는 편이에요. 이게 젊을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스타일과 딱 맞는 환경이라면 뭐 문제될 게 없죠. 아주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렇게 살기가 아마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JP g 표는 통제와 관련이 있죠. J가 강할수록 자신 또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P가 강할수록 그 성향이 약합니다. 그래서 J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을 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저가 지켜야 할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극피를 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든 최소한의 지켜야 할게 있는 법이죠. 방 청소든 인간관계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j 와 p 는 반반인 게 좋다고 봅니다.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봐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